부평구 리포터 박효영입니다. 오늘은요, 부평구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부평구 평생학습관에 달려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거 Go, go see! 반습니다 아니 오늘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세영 씨, 평생학습 동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생학습 동아리요? 어,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학습한다의 이 학습 동아리라고 하니까 배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 공통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을 하거나 학습 활동을 하는 모임을 말을 하는데요. 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음. 프로그램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평생학습 동아리로 등록 후 활동을 하시게 되면 매년 초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고 선정되시면 보조금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음. 선정되면은 이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탐나는데? 아 그건 그렇고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배운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많은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꽃꽂이 같은 거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흥미가 굉장하거든요 어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슬기한데요 네 그럼 회영씨 오늘 미리 회원으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에 직접 가서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어 너무 좋죠 함께 가볼까요 네 뿅. 아, 부평구 평생학습관 뭐 우수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누구신가요? 네, 인천올림통스타 대표 박재현입니다. 여기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저희는 통기타뿐만이 아니고 타악기, 하모니카 여러 악기가 같이 어울려서 그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우수 동아리로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재정적 도움을 <웃음> 많이 받고 또 강사 지원이라든가 그 연습해서 활동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매칭 시켜주시기 때문에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조금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회원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찾아 왔는데요. 여기가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제대로 찾아왔군요. 여기 대표님이 누구세요? 예. 이제, <웃음> 예, 이 트럼펫 콰이어 대표 양상현입니다. <웃음> 아, 벌써 이렇게 딱 일어나 계셔서 제가 딱눈치 챘습니다. 예. 이 트럼펫 콰이어 도대체 어떤 동아리인가요? 퇴근 후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열심히 연주 실력을 갖춰서 재능 봉사 이렇게 하는 동호회 단체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예, 굉장히 기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뭔가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예 운영비에 대한 그런 혜택도 좀 있어서 네.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혜택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공연 같은 것도 뭐 많이 이렇게 참고하라고 이렇게 연락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음. 활동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많은 회원들이 트럼펫 연주 활동을 함께함으로 해서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트럼펫콰이어 화이팅! 화이팅! 우수 동아리 중에서요 인천 어울림 통기타 그리고 트럼펫 콰이어 이두 동아리를 만나보았는데요 활동하시는 내내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리포터 박혜영이었습니다 안녕 인천 어울림 통기타와 트럼펫 콰이어 외에도 많은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는 내년에도 선정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생학습관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